나는 솔직히 막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아닌데 그게 날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중국어가? 어꼭 중국어가 아니었어도 그랬을 것같아 뭔가. 뭔가 하나를 잡으거어 맞아 맞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정말 특징 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걸 내가 느끼고 있어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,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, 중국어를 가르치고자 그 방법을 배우고 있는 NG. <웃음> 저는 지금 중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24살 아, 강릉소박이 양은영입니다. <웃음> 아빠가 한참 마마 빠 아빠, 아빠 이거 배우는 시즌이었어. 저 옆에서 마마 이거 따라한 거야. 근데 그걸 듣고 아빠가 영감이 왔나 봐. 어린 놈이 배우면은 잘 배워먹겠구나 이러고 학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 거. 근데 나는 그때는 내가 흥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뭐하나 이러고 쳐다보다가 배우게 된 거. 네. 본격적으로 아 내가 중국을 해야겠다 그거는 이제 강여고를 갔잖아 고등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뭔가 특징난게 필요하겠다 이러고 아 중국어를 하자 내가 이거 이렇게 살 길이 없다 <웃음> 받아들였지 그때부터 응. 그때 살짝 나는 이제 한때는 정말 좋아했어 공부를 하는 거 근데 나중에 좀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 집에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잘 하니까 <웃음> 그니까는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게잘안 되는 거?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한 분야에 뭔가 발을 담궈 봤으면 은 그게 되게 미련이 남아서 계속 하는 경우도 있잖아 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나 사실은 되게 나 지금 중문과를 졸업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 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어, 말을 하자면 나는 사진도 되게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고 심리상담 이쪽도 이제 배워보고 싶었고 그리고 막무역학과가 되게 실용적이니까 나한테는 중국어랑 결합이 되면은 그래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 같아 뭔가 여기까지 싸우는 그 재능, 능력 같은 거를 한순간에 포기는 하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치 왜냐면 거기 드린 시간이 너무 많아 그거는 음 일단은 그냥 내려놓거나 만약에 내가 과제를 해야 돼? 과제가 다섯 개가 있어 <웃음> 지금 슬럼프가 왔어? 안해안해 안 해. <웃음> 그냥 오픈 안해 <웃음> 그러다가 그냥 놀고 안 하고 뭐해? 그냥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 만나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근데 그거 뭐 도에서다들리거든 <웃음> 신경 안써 <웃음> 그리고 이제 옆방에도 마주치면 <웃음> 방에서 막 유앤 아아 아아 이러다가 <웃음> 뭐 그냥 진짜 침대에만 박혀있고 싶다 침대에만 박혀있어 그러다가 어? 나 이러다 살짝 되겠는데? 이러면은 <웃음> 그러면은 아씨 이러면서 아, 실해몇번 이제 겪어봤잖아. 뭐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또 어린대로 그 힘든 게 있고 이 나이 때는 또이 나이대로 힘든 게 있잖아. 근데 그거는 터득을 한것 같아. 내가 이 시기가 지나면 조금은 어좀 털어놓고 내,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그 정도는 온다라는 거를 아니까 막 너무 쉽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? 어, 좀 멘탈이 강해졌군요. 어느 정도는? 어떤 사건이 가장 멘탈을 강하게 한 그게 있었나? 음, 몰라. 나는 워낙 개복치라서 정말 다양하게 멘탈이 깨져.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춤추기. 춤출수 있어? 음. <웃음> 여기서? 아니 나 춤을 못 춰. 근데 항상 추, 추고 싶어. 마음속으로는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어. 그럼 여기가 너의 마음속이라 생각하고 브레이크 댄스 한번 쳐주면 아, <웃음>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걔네랑 도 이제 같이 춤추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재밌어 춤은 재밌다 춤은 나에게 땡땡이다 춤은 <웃음> 나에게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다 그러면 은 춤은 못 추지만 저기 의자 있는 데까지 한번 살짝 걸어가 걸어서 갔다 와 보지 않을래? 지금 햇빛이 너무 <웃음> 그냥 갔다 걸어오라고? 어. 반대로? 생각하는 왜요? <웃음> 아... 진짜 이쁘다 <아이고>, 아, <웃음> 아 노래가 절로 나오죠? 네 맞아요 <웃음> 뭔가 살짝 못지는게 많은 것 같아서 <웃음> 잠깐 의자에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<웃음> <웃음> 왜요? <웃음> 나는 이렇게 뭐지? 이거 뭐라 하지? 한국어 까먹었어 일상? 아니 이렇게 돼있소 숲? 아숲 어, 필요하나? 소나무 숲? 아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처음이야 거의 아 진짜? 오늘이 아주 뜻깊다하 되게 기분 좋다 뿌듯 강릉인데 강릉에 와있는 기분이 야니야 나그 얘기 하고 싶어. 응. 네, 같이 가. 같이 가? 잠시만.